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넥센 히어로스가 이번 주중 3연전 후에 4일의 휴식일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넥센 히어로스와 한화 이글스 시즌 3차전 경기 목동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명재입니다. 오늘 경기는 박재웅 위원 혼자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파트너 어디 가셨어요? 아, 파트너들이 오늘 좀 바빠가지고요. 제가 오늘 어, 혼자 하게 되는데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빈 공간을 박재웅 위원 혼자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채울 수 있을까요?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네. 아, 현재 지금 5월 중순을 맞고 있는데요. 넥센 히어로스가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야구 전문가들도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인데요. 박재홍 의원이 보실 때 넥센 히어로스의 초반 선두의 원인은 어떻게 보세요? 네, 역시 이 전문가들 그리고 뭐, 뭐, 모든 야구인들이 넥센이 올해 사강권에들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선두를 하고 있거든요. 네. 1위를 질주하고 있는데 역시 그런 어, 1위를 할수 있는 원동력은 역시 선수와 이 코칭 스텝의 소통 그리고 이 작전의 이해도가 선수들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찬스 때마다 나온 작전들이 거의 다 성공을 하고 있고요. 그게 또 역전승을 가, 어, 많이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위를 질주를 하고 있지만 그 1위 질주가 어떻게 보면은 오랜 기간 갈 수도 있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에, 결국은 이제 이번 주중 3연전 후에 또 휴식기를 갖기 때문에 이번 주중 3연전에 모든 걸또 쏟아붓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한화이글스는 현재 공동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데 지난 4일 정도 휴식기를 갖고 이제 오늘 경기를 갖게 되거든요 어떤 부분을 통해서 좀 순위를 좀 끌어올려야 될까요? 네 한화가 아무래도 어... 그 지난 경기죠. 지난 경기에서 휴식을 갖기 전에는 NC와 롯데를 만나면서,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조금 상대적으로 전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팀들과 맞붙어서 어, 반타작 승률을 기록했거든요. 예. 하지만 역시 역시 하나가 승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강팀 그리고 중위권과 상위권인 팀들하고의 승률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가 다시 휴식을 갖고 재도약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오늘 렉셀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갈지. 한번 열심히 한번 저도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휴식기 전에 이 사실은 김영민 선수가 오늘 한화 선발인데 상당히 호투를 했고 그리고 넥센은 김영민이 선발인데 이 선수도 지난 1주 전에 호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참 기대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하나에서 국내 투수 중에서는 가장 좋은 9위를 가지고 있는 김영민 투수가 오늘 선발인데 마지막 지난 등판은 상당히 좋은 경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쉬고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볼에 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